그래서 이제 도다 하는 것은 우리가 감히 발설을 해서는 안 된다. 해봤자, 한쪽이니까, 결국에. 천만분, 억, 억을 기준으로 한다면 억분이 이렇게 난다. 그래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땅에, 땅에도 도가 있어요. 그걸 지리라고 합니다. 질이. 지리. 하늘의 도는 천문이라고 그래. 그래서 천문 지리 이렇게 말이 좀 다른데. 함통속으로 말할 때는 그게 도예요. 이게 도인데 하늘의 도는 천문이라고 하고 땅의 도는 지리라고 합니다. 지리. 응? 에, 그리고 이제 인간의 도는 에, 윤리라 그래요. 말이 좀 달라. 내용은 다 도입니다. 그게 도인데 에, 그래서 이제 인간의 도라 하는 게 뭐이냐. 그러면 첫째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생활하는 인간의 관계를 인간의 도라그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하면 첫째 사람이 태어나면 반드시 부모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디 부모 없는 사람이 있어 여기? 없지? 부모 조상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게 도예요. 부모가 있으면 반드시 자식이 태어나는 거 이게 도요. 그러니 인과법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식은 부모가 있기 때문에 태어나고 부모가 부모는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 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그렇게 돼요. 그다음에 또 살다가 보면 자식 이 손주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자손이 생겨. 그게 도요. 그게 법이에요. 그게 인과요. 그게 인연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반드시 살다가 보면 앞으로는 형님, 선배가 있기 말입니다 그렇죠? 또 뒤로는 동생과 후배가 있기 말입니다 그렇지? 또 양옆으로는 친구와 이웃이 있기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도예요. 예를 들면 은 부모 조상한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효도 해야 됩니 효가 인간의 기본 도예요. 그렇지? 최고예요. 최고. 또 그러면 이제 처자식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남자 입장에서 볼때 밑으로 처와 자식 있잖아요. 처는 어디까지나 밑으로예요. 여기서 동쪽으로 보는 건 완전히 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왜 그러냐? 처자식은 사랑해야 돼.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사랑은 내리 사랑이잖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여자 입장에서 남편을 어떻게 해요? 사랑해요? 사랑할 자격이 없죠. 밑에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작은 한짝인데 엄격히 말하면 웃짝, 밑짝 그러지 않아요? 이게 상하가 분명한 거예요, 아, 그러요, 안 그러요? 그, 옆작이옆엽 옆작? 아니요. 다닐 때만 옆작이에요 이렇게 어디 다닐 때는 옆작이지만은큰일할 때는 반드시 웃작이고 밑작이고.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응? 그게 도요, 도. 이 사랑은 내리사랑 아닙니까? 여자는 반드시 사랑받는 아내가 돼야지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가 되면 코군이에요안 돼, 안 돼. 나 이런 소리 하다가 이제 여자들한테 인기가 없는데 중이 또 인기 있으면 뭐라고 써, 여자한테. 뭐냐, 대사나 되지. 아무 재미없는 거예요. 중은 아주 인기는 없고 중기가 있어요. 중기는 뭐냐? 아까 말했잖아요. 중구난방이라고. 이 중립은 막을 수가 없어. 안할땐안하면 했다 그러면 쫙 째버리니까. 어, 그래야지 그냥 어물어물해서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이게, 이게 도입니다. 도. 응? 그래서, 이제, 예, 이런 얘기 하는데, 그 다음에 형님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 선배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예절을 갖춰야 돼. 그게 도요. 또 동생 후배한테는 어떻게 하지요 염치가 있어요. 염치 없는 놈안돼그렇죠 요새 대접 못 받습니다. 선배라고 막 옛날처럼 눌러가지고는 더 어제 안돼또 이웃과 친구한테는 어떻게 하지요 친절하고 그렇죠? 응? 의리가 있어요. 이게 도요. 한번 보시오. 8만대장경이나 성경이나 무슨 도교나 별책 다 갖다 놓고 봐봐. 인간의 도는 그거밖에없어도소도 사랑, 예절, 염치, 친절, 의리. 이거 내놓고는 없습니다. 한번 있으면 내놔. 없어? 난 아주 그런 거에 대해서는 박사예요. 박사. 응? 근데 실제로 말만 하면 안 돼요. 진짜 소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부모, 조상이 좋아하는 걸 해드려야 돼요. 응? 말로만 줘도한다고 맨날 이제 그제 추석에 가서 응? 술도 한대안 사가지고 가가지고 말로만 아버님 효자 절 받으십시오. 응? 없어서 그냥 왔습니다. 응? 내가 마음은 최고 효자요. 안 좋아하십니다. 뭐라도 좀 갖다 드려야 이제 눈을 뜨고 돌려서 웃고 그러지 참고도 안 갖다 주면 절만, 효자 절 받으시오. 절 받으시면 세번 가면 못 오게. 알았다, 알았다. 그러고서안그러겠 여러분도 그럴 사람들이요. 그렇죠? 반드시 뭘 드려야 돼. 응? 또 처자식한테도 마찬가지요. 뭘 돈을 주고 밥을 먹여주면서 사랑한다고 해야지. 말로만. 내가 최고로 사랑한다. 주는 것은 없지만은.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결하고, 나같이 사랑하는 놈이 없다. 이 지랄하는 아버지, 노부시야안 돼, 안 돼. 그렇죠? 또 형님 선배한테, 아이, 형님, 담배도 못 사왔습니다. 절이나 받으십시오. 예절 잘 지킵니다. 형님은 두 번만 오면 못겠두 겸, 니 어, 네 일이나 잘해. 아주 싫어합니다. 왜그냥 도를 안 지키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이 도라는 게 어디다 붙여도 맞아야 되거든 또 후배한테도 그래 맨날 술이나 얻어먹고 에? 그러면서도 헌다소리가 내가 얻어먹기는 해도 염치가 있다 웃어 그래 퍼먹는 놈이 말이나 말고 먹어야지 <웃음> 그 염치 없는 소리야 그렇죠?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요 또 이웃, 이웃 사촌이라고 말로만 하면 자꾸 물 주고, 응? 친구하고도 나나 먹어야 그 의리가 있지. 혼자 파먹으면서 나는 의리 있다. 웃기지 마라. 고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반드시 이 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돼 있어요. 응? 이 천지의 도나 인간의 도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도, 하늘도 이렇게 은총을 막 내려 주어야 좋다. 가지. 하늘에서 아무것도 안주면서 그냥 피도 안오게 해주고 그냥 계속 말라죽이면 여기 사는 놈이 좋아하고 또 제사 지낼 놈도 다 죽어버려 안돼 안돼 응? 이하늘의 은총을 우리가 받아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천재를 지내고 그런거 아닙니까 응? 은총을 안주면 하다못해 물총이라도 줘야지 안되거든 그냥 응? 이런 게 도예요 그러니까 도를 이행하려면 힘이 있어요 힘. 힘이 없는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힘이라고 하는 게 첫째 체력이 좋아요 몸이 건강해요 몸 아픈 놈은 절대 일 못합니다 저도 죽겠는데 뭔일 하고 있어? 안돼 만사불성이야 그 다음에 재력이좀 있어요 돈이 있어요 자본주의라는 게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 없는 놈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응? 진짜 공산주의도 돈이 없으면 안 돼요. 안가안 돼. 재력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또뭐 있어야 돼? 권력이 있어야 돼. 이 조직사회에서는 권력이 좀 있어야 돼. 권력 없으면 일이 안 돼요. 그러죠? 그 다음에 또뭐 있어야 돼? 법력이 있어야 돼. 응? 위대한 정신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결국에 위대한 법력을 가진 사람이 지상의 정신적인 주인이 됩니다. 아주 무서운 거예요. 응? 사실은 또 그런 사람이 효도를 하는 거예요. 이 중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보면 아주 불효자입니다. 부모 자식 다 내버리고 중된 놈이 얼마나 부효요 <웃음> 세상에서는 역적이에요. 역적. 요새 참 민주주의가 좋은 택기요이 중도를 다, 다 장가 보내야 돼요. <웃음> 혼자 혼자 그냥 사는 거. 이거 완전히 자연을 이 법칙을 어, 어, 어기어깃찐 사람들이거든. 그런데 큰소리치는 이유가 있어. 왜 그러냐. 이 물질적으로는 효도를 못 하지만은 조상이나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은 영혼을 구제를 해줍니다. 목련존자처럼 지옥의 엄마가 들어가 있으면 딱 구출해 주는 거예요. 이게 최고요. 어, 그러겠소, 안 그러겠소? 자식 효도 아무리 해봐야 백년 못합니다.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응? 근데 영원히 이 영혼을 구제해 주는 엄청난 천도해 주는 중이 왔다. 왔다요? 아니요. 응? 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도를 처음에는 참 구하기 위해서 구도자 그 입장에서 대단히 고생을 해야 됩니다. 모든지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 득도를 하면 은 반드시 어, 부처님처럼 응? 부처님이 돼가지고는 자비보시를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 불도라고 했나 니다 불도. 부처님의 길. 이 부처가 되기 전에 하는 건 수도고 부처님이 되어가지고 행하는 것은 수행이에요. 말이 좀 달라요. 그래서 수도는 37가지, 37조도품이 있고 수행은 육바람일, 사무량심, 그뭐 열대까지 있어요. 그게 수행과목이요. 수행인이라고 하면 은 벌써 수도가 마스터되고 부처가 되어가지고 참, 부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서 수행, 이행하는 거. 그렇게 돼야 돼. 근데 지금은 두 개를 한꺼번에 해야 돼. 이게 아주 복잡하게 됐어. 워낙 세상이 고속도로로 나가지고 막, 응? 수도 겸 수행 겸 막, 겸사 겸사. 막, 그냥 음식도 보막 섞어지게, 뭐이런니 <웃음> 아주 웃겨. <웃음>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예, 네. 그래야 아시고 어쨌든, 화합을 해야 돼. 도라고 하는 것도 화합의 길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틈뿌리로라. 응? 우리는 좀 말을 권쳐야 돼요. 에, 대개 지금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가 본데 이 불자들이 말을 할 줄을 몰라. 같은 얘기라도 응? 예를 들면 은 예, 탐즉죄라 이럴 때 그렇게 그냥 무턱대고 진짜배기만 내놓으면 안 돼요 응? 교회하는 식으로 욕심이 정장한즉 죄를 낳고 죄가 정장한즉 사망을 낳나니라 그렇습니다 아, 이래야 장사가 되지 응? 아 그냥 진짜는 진짜인데 탐적죄 그러니까 듣는 놈이 그래 어째 요즘 안돼안돼 안 돼. 장사가 안돼 이 문제가 있어요 뜯어 권쳐야 돼또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나 니라 말이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우리는 보통 야 사람이 뜻이 좋아야 한다 야, 뜻을 잘 해라 그려 그려 그러고는 안 해버려 근데 저 사람들은 말을 참재밌게 해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나 니라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나니라 11조를 내라 그러지요 응, 팍돌아가지 않냐. 금방 돌아가잖아요 <웃음> 11조 내는 데다 뜻을 세우라 이거요 응? 아주 기똥차게 해 먹는거요 우리는 진짜는 진짜인데 이걸 전부 황금덩어리를 똥땡이로팔아저 사람들은 완전히 똥땡이 갖다가 금덩이로 팔아 이거 완전히 뭔가 좀 권쳐야 돼요. 나는 아주 속상해 죽겠어. 응? 뭐 상해버려서 이제 상할 것이 없지만은, 보세요. 뜻이 일단 마음에 생기면은, 눈으로 가면은 눈길이 생기잖아요. 응? 뭘 보고 싶다는 뜻이 생기면 눈에 착 길이 나옵니다. 또 귀로 가면 소리길이탁 열리잖아요. 이 길이라는 게 도예요. 응? 또 코로 가면은 숨길. 입으로 가면 말게 손로 으 가면 손길, 발로 가면 발길. 별것도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도 그냥 굉장하다는 거예요. 그냥. 굉장하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현대화 해야 돼. 나도 포개당 하나 내놓긴 내놨는데, 자기 중계동에다 해놨더니, 하도 돌아댕기다가 일이 안들요 나는 아주 그냥 팔자가 돌아댕기는 팔자예요. 그래서 도, 돌파리가 따로 없어요 응? 돌아다니는 돌파리요 뭐. 네, 그래서 이제 에, 그래저래 지금 사는데 어쨌든 뭉쳐야 돼 응? 가까운 사이부터 부부 사이부터 가정 사이부터 단체 가족부터 우리 법회부터 뭉쳐야 돼 제발 싸우면 안 돼요 싸우는 것은 같이 붙으면 시비가 돼 그러니까. 거기 안 보는 게 좋아 눈 멀고 귀 먹고 입입 입 닦고 이러면 시비가 안돼 그러면 병신이라고 한참 놀리긴 놀립니다 그래도 병신이 큰소리치는 놈이에요 ,잉? 결국에 병신 으로 잘하는 놈이 이거예요 민주주의는 결국에 그냥 실력이 최고예요 ,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참 뭉쳐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가만히 보면 지방색이 너무나 독특합니다 지금 여기도 가만히 보면 얼굴이 딱 보니까 각도에서 모였어요. 예, 이 서울놈이 별로 안 됩니다. 딱 보니까 서울 사람은 딱 보면 모지방이 달라요. 일할이 <웃음> 안될 겁니다. 한번 서울 손들어 봐. 솔직히 서울 사람. 원래 토백이 서울. 보시오. 이거 일할이 안 된다니까. 예, 됐어요. 벌써 서울 사람은 얼굴이 곱지 않아요. 삼각산을 닮아 가지고 하얗고 빛깔이 하얘. 우선, 빛깔이 하얗고, 때깔이 좋고. 그리고 이제, 점잖하고, 친절하고. 그 서울 사람은 다 그래 생겼어요. 촌놈은 약간, 우락부락합니다. 그냥 딱 보면 그래. 여지없어, 그것은. 보세요. 우리나라 지방색을 내가 가르쳐 줄게요. 지금, 앞으로 이제, 선거하려면 그거 잘 봐야 됩니다. 응? 이, 지방색을 사실은 버려야 돼요. 화합하려면은. 근데 지방색을 버리려면은 지방색을 알아야 돼. 모르니까 싸워. 알면은 절대 안 싸웁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알면 이해가 되니까. 예를 들면은요, 이 평안도 사람하고 경상도 사람이 기질이 같습니다. 딱그 보면은 이 대각선이 딱 맞아요. 함경도하고 라도가 비슷해요. 응? 그리고 이제 충청도하고 황해도가 같습니다. 이 도별로 보면, 팔도가, 또 경기도하고 강원도가 비슷해요. 그렇게. 이 X하고 대각선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묘하게 됐는데, 보세요. 평안도 사람은 성질이 나면은, 이, 박치기부터 시작합니다. <웃음> 매호 출림이니까, 옛날부터 호랭이 같아. 싸나오는 호랭이처럼 평안도 사람이 되게 그래요. 응? 지금 서울에서도 평안도 사람들이 그것입니다. 제 2세들은 그렇게 돼 있어요. 되게 응? 벌써 이쁜 여자들은 되게 이북 출신이 많습니다. 그러고 경상도 사람은 성질이 나면은 다리 하나 뒤로 나가요. 그러고는 배떼지를 뵐길로차뜬다고요 그러니까 배떼지 약한 놈은 경상도하고 붙으면 안 돼요. 큰일 나 보니까 막 차삐니까 한방 차삐 큰일이에요. 그래니 그러니까 경상도는 여자고 남자고 하체가 좋습니다 밑에 사니까 응? 그래서 그 축구도 경상도 사람들은 전부 발재주가 좋죠 잖아 응? 그리고 씨름판도 전부 경상도 모래판은 아니 이만기 강호동이 싹 쓰리 야진 응? 진짜요 경상도 사람은 하체가 좋습니다 그래서 경상도 여자를 조심해야 돼요 아시다 왜 그러냐면, 성질 나면은 막, 족쇄로 걸고 시작하면 막, 해보시고 있는... 큰일 나는 거요. 예 아들 약한 놈은 절대 경상도 여자하고 붙여놓으면 안 응? 아니, 뭐, 말안 해도 아는가 봐. 웃는 거 보면 아는 거예요. 이조 응? 500년 동안에 안동 김씨가 그 300년 해먹었잖아. 안동 김씨들이 딸을 전부 중전으로 몰아 넣어놓고 전주 이씨 왕을 싹 조진 거예요. 에이? 그거 잘 봐야 됩니다. 내가 그냥 하는 소리 아니에요. 에이? 확실히 가, 경상도는 알아주셔야 돼. 그리고 이제 함경도가 리전 투부라그랬니다 개뿔에 싸우는 개 같은 놈들. 쌈만 붙으면 그냥 일주일 내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는. 내볼 수가 없대요. 북청 물장수 얘기 안 들어봤어? 해볼 수가 없어 무서운 게함경도 막상 막하로니라도가또비승이거니다 응? 전라도 저는 어디 같아요? 에, 제가 진짜 아다라시라도예요 응? 사람은 라도가 이겁니다 에, 안 알아줘서 그렇지 이 팔도놈들이 나쁜 놈들이에요 아, 시계도 라도 시계가 이거 아니요 이 지방색은 참 속일 수가 없어요. 무서운 겁니다. 그래 그, 제주도 때문에 사실은 이 나도가 개땅쇠라 그럽니다. 응? 이, 본래 제주도가 전라도 아닙니까? 옛날에는 행정구역이. 그왜 그렇게 됐느냐? 그러면은요. 2조 500년 동안에 귀양을 보낼 때 서울 왕실에서 쌍놈은 참 삼수갑산으로 보냈어요. 호래이으로 가라고. 그러고 이제 양반은 전라도로 보냈어요 왕이 전주이시니까 먹을만한 대로 보낸 거예요 그러고 이제 죽일 놈은 제주도로 보냈어요 여름에 가다 뒤집어 져버리라고 근데 그래도 안죽어놓니까 지도 한 거예요 지금 나도 대표가 누구요? 나도 대표가 누구예요? 대중이가 뭐요? 김 선생 그래요 말이 어떻게 그렇게 아이고, 김선생 아주 고생하시잖아요, 잉? 그 일생 야당 한다고 그 정도면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잉? 진짜요? 이, 우리가 참 알아줄 걸안 알아주는데, 508년 해먹은 것도 청문회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전라도가 당한 거는 수천 년 당한 거요. 2조 500년에도, 큰 벼슬 하나 못 해먹었어요 에? 고려 때는 더 말할 거 없어 고려 후요 10조에다가 아주 노령산맥 이 안쓰기로 긁어놓고 시작했잖아 신라 때는 더 말할 거 없어 삼천년을 내리 그냥 싹 경상도가 쓰리 한 거예요 에? 싹 쓰리요 진짜 지금도 TK 하면 이거 아니요 끝내 주는 거예요 아주 정치는 그냥 경상도 주는 게 좋아요 응? 이건 어디까지나 내 생각이에요 응? 다른 데 가서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웃음> 우리 식구끼리 하는 얘기인데 해도 상관없어요 사실이 그러니까 보시오 신라 고려 2조 막싹 지금까지 3 0 0년을 해먹었다니까 경상도는 알아줘야 돼 응? 그거는 우리가 서로 이해해야 돼요 응? 원래 씨가 그러니까 어쨌든 전라도는 양반이요 그렇게 당하고도 이 정도면 참 양반이에요 응? 아, 귀양 간 사람이 전부 벼슬 해가지고 양반 조가 아닙니까 양반 보라면 전라도 가봐야 돼 500년짜리 300년짜리 막 귀양 간 대로 터줏대감이 수백년짜리가 있어요 저들끼리도 또 싸웁니다 저기, 기도 어디, 어디 김씨 해가지고, 저들끼리또 싸워. 이 서울에서는 모들떼기 전라도 놈아니요 그러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아, 전라도 출신은 나같이 이렇게 솔직히 말한 놈도 별로 없어? 숨키으려고 한다니까. 어떻게 안 알아주든지. 근데, 그, 그 워낙이 그래도 뼈대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예요 예, 그런데 이제 말은 충청도가 양반이라 고 그럽니다 우리나라에서 보통 이름 나기를 충청도 양반이요 어디 한번 충청도 손들어보시 어, 점잖게 생겼잖아요 <웃음> 여자도 딱 보면 점잖아요 응. 근데 또 그게 단점이에요 충청도 사람은 딱게 보면 점잖긴 하 한데 우멍시러워요 <웃음> 양반이라는 게 전부 입은 전자라고뒤에 보면 첩이 여러 개 아니요 이첩 없는 양반은 세력 없는 양반이에요 사실 응? 지금 충청도 양반 대표가 누구예요? 정치하는 분 중에는 그냥 아니요 응? 양반이에요 응? 그 30, 40다 해먹고 대통령 나와가지고 뚝 떨어져서 그냥 꽃다발 보내길래 나는 그냥 그만 끝내는 줄 알았어요 안 끝냈어요. 지금도 계속 뒤에서 돌리는 거예요. <웃음> 아주 충청도 우몽시럽습니다. <웃음>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웃음> 이 지방색이라고 하는 거는 100년 넘어가야 돼요. 사람들 3대가 넘어가야 토착화되지, 100년 안에는 절대 토착화 안 돼요. 이 제주도 귤이나 대구사과나 진영감이나 나주배나 이천쌀이나 해주능금이거기 하면 그 맛이 안 나요. 마찬가지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특산물이나 인물이나 똑같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내 말은 51%만 맞는 거예요. 도착하가 안 되면 안맞으니까 에, 그, 이제 그러고 더 무서운 게 어디냐? 황해도 사람이 더 무섭습니다. 황해도 사람은 아주 흉계 망치가, 응? 아주 음흉해. 우멍멍 게 아니야, 음흉해. 그래 이승만 박사가 그게 황해도 대표지요. 자기 동네 김구도 죽여버렸어요. 영년이고 뭐니까 싹 송진을 싹 죽였어. 이승만이가죠, 흉계 망치 같않요 불교도 쌈 붙여놓고 18년을 재판을 안 끝내줬어. 그래서 불교가 망해버렸어. 에? 그 싸움은 그놈이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어려서 헌소리가 이 잡아놓고 싸움을 시키면서 그랬잖아요 중아, 중아 싸워라. 상자야, 상자야 말려라. 그랬죠? <웃음> 근데 이가, 이가 그 이승만이가 싸움을 붙여가지고 중끼리 상자들이 요새 말긴다고 해봐야 안 돼요. 에이? 업이니까 오래갑니다, 이제. 자, 그건 그런데. 어쨌든 황해도는 개성 때문에 그래이 고도가 있는 동네가 굉장한 동네 알아야 돼요 알아줘야 돼 근데 진짜는 어디냐 강원도가 진짜 강원도 사람이 진국이에요 아마노불이라 바위 밑에 늙은 부천인 것 같아요 강원도 사람은 금땡이나 똑같아 지금 강원도 대표가 누구요 그것도 모르요? 돈은 정주영씨고 요새 조금 복잡하지만 은 그리고 이제 벼슬은 최대통령이에요 그 최대통령이 얼마나 점잖아요 아주 점잖하않아요 대통령도 복잡하면 안해버려요 <웃음> <웃음> 어째서 웃는가 나알 수가 없네 <웃음> 네? 청문이고 지랄이 안나와요 아주 정전해요 <웃음> 여자도, 이, 강원도 처녀가, 이다사인당 신씨가 강릉 처녀 아니요 한국의 제일이요, 뭐. 응? 현모 양처는 막, 강원도 여자라. 이 강원도 여자 그냥, 선볼 것도 없어요. 낫다 그러면 강원 땡 와요. 근데 그, 이, 단점이 또 그거야. 아무 뭐 진짜가 돼가지고 이 금땡이처럼 유약해서 안 돼, 일이 안 돼. 그게 문제예요. 그데 응. 이제 경기도가 어떠냐? 이 서울 경기도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돼. 이 동네가 제일 형편없는 동네. 이 물어도 먹고 이 말은 바르게 해야 돼요. 에이? 이 서울 경기도 사람 희망이 없습니다. 먹는 것만 따지지 예? 희희이이 없어. 큰 정치 경제는 아예 손안的很 겁이 많으정치 정치라고 하이없어이 없어야 되데든이많 겁이 지아친지하친절 해. 어만해이떤든지친절하 친절하게 빼먹要라니까地 예? <웃음> 진짜 이 정치는 촌놈 중에서切 경상도가 要做지就不要做親切地說은為要做的就不要做親切地說다 직겁이란 말이 먹을 식자예요. 겁을 먹어버렸다. 겁을 먹어놓으니까 겁이 없어. 먹어버렸으니까. <웃음> 이 말이 참 묘합니다. 전라도 말은 안 그래요. 놀래가지고 하는 소리가 전라도는 이래요. 어메, 겁나네. <웃음> 근데 겁에 질려서 정신이 나가버렸다 이거예요. 정신 나갔더니 못 오겠어. 아무것도 안 되잖아. 문제예요, 문제. 이 경상도 사람들이 벌래요이 겁이 없어요. 자, 이따 또 얘기해 줄게. 이 경기도 서울 사람은 친절한 게 장점이야. 경우 바로. 응? 근데, 그왜 그렇게 됐냐, 그러면은, 어려서부터 이게 토큰하고 상평통보 군역만 들여다보고 다니니까, 이소임이 부족한 거예요. 상대가 겨우 해야 구멍가게 버스라 그러니까 따지긴 잘해 그래서 경우가 바랬습니 어려서부터 딱 따지게 응? 친절하고 그건 장점인데 나야크기가 한이 없어 이게 단점이에요 정치는 안 돼요 호텔 생기고 이쁜 여자 생기면 절대 일안벌립니다 맨날 둘이만 붙어 앉아가지고 <웃음> 낚시질이나 등산만 댕기고 앉았어요 하는 일이 없어 결국에 정치는 어떤 놈이 하느냐 촌놈이 하는데 그 중에서는 경상도가 일본지 경상도 놈이 본래 이 정직합니다 어때요? 경상도 사람 정직하지? 아,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신문에 대서 특별했잖아요 대통령만은 정직한 놈 보내자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해 먹자 이거예요 응? 정경유착은 아무것도 아니요. 아주 언론하고 정치가 막 밀착돼 버렸어. 우리는 이런 거딱 보면 도사니까 알지 않아요. 응? 근데 그 경상도 사람들이 좋은 점은 정직해서 좋은데 성질이 나면 정직이 우직으로 바꿔지나. 그냥 도끼로 막 패버리는 거예요. 그 토막살이는 전부가 울산 아닌 부산입니다. 실제로 그래. 요 내가 이런 소리 잘 못하면 큰일 나요 사실이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가지요? 그래서 경상도 조심해야 돼요 근데 좋은 점은 전통의식이 강해 불교는 그냥 경상도 아니면 유지가 안돼 그건 참 고마운 일이에요 이게 응? 일방적으로 나쁜 건 없어요 세상에 장점이 바로 단점이고 단점이 장점 이 요걸 잘 살려야 돼요 요지는 여기가 있습니다 전라도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라도 사람은 머리가 좋아 크, 이게 잘 돌아간단 말이야 머리 좋다는 게 헛도가 잘 돌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게 또 병이야 이게 너무 잘돌아가다 <웃음> 이게 안 돌아갈 때 가서 헛돌아 거야. 이다 망하는 거요 망하는 거 네? 그것만 아니면 와이가 왔다요. 나는 응? 이거 고치자라는 얘기예요. 응? 안 되면 중 되는 게 좋아요. 중은 빼기 필요 없거든. 부처님 빼기니까 막 이것만 돌리면 좋은 거야. 응? 아, 도라는 거 그거 아닙니까? 도. 도가 돌이거든. 돌이, 도리? 도. 보셔. 하늘도 돌고, 별도 돌고, 해도 돌고, 달도 돌고. 응? 사람도 돌고, 우리 어려서 그런 게 돌이 돌이 없냐고, 안돌면 일이 안 돼요. 응? 이 돌리는 데는 나도가 아니래 응? 이게 정보 개통은 전부 나도입니다. 막 돌아가니까 막. 응? 이게 너무 잘들어서비행이권치자 <웃음> 이거예요. 안권치면 손해입니다. 이 지방색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응? 그러니까 그걸 알면은 작재적소에 쓰면 돼요. 몰라서 싸우지. 응? 그래서 옛날부터 이 라돈은 외무대신이 잘 된다고 그러잖아요. 경상도는 내무대신. 내무대신은 꽉 붙들고만 있으면 돼요. <웃음> 외무대신은 막돌아댕니고이거 <돌아다녀. 웃음> 간단한 거예요. 원리가. 응? 아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말이 잘 안되면 또 물이라도 먹어야 돼요. 이 응? 돌리려면 멋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영혼함이 합쳐져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걸 잘 봐야 돼. 이게 서로 화합을 해서 합치면 은잘 사는 거예요. 장단점이 다 다르니까 예를 들어서 경상도 남자하고 전라도 여자가 결혼하면 잘 사는 거예요. 럴거 아닙니까? 남자는 정직으니까 반드시 가고 여자는 지혜스러우니까 이 놈이 뒤에서 여우같이 잘돌려주참 거에요 그 좋은 거예요 응? 진짜 지금 노 대통령이 발레 씨가 라도씨입니다 그거 잘 알아야 돼요 응? 대통령 기준 해보면 아는 거예요 그 광산 노시에서 떨어져 나가는 기업파거든 지금 대통령이 노시인데 그 광산 김씨하고는 결혼 안 하잖아 요 광산동이 광주가 있어요 지금도 광산동 있어 그리고 이제 바선 8 0산 아닙니까 그렇죠? <웃음> 그리고 이제 전 대통령도 벌레 씨는 나도 전씨 전봉준씨 후에 아니란 말도 있긴 있지만 어쨌든 전가요. 그니까 이제 전주 밑에 고부 사람 아니에요. 동학란 나가지고 합천으로 달아난 거요 역시 씨는 나도씨가 이거예요, 아니? 바성 <웃음> 경상도예요. 바성 경상도가 좋습니다. 근 바성 경상도니까 잘 밀어주지 않아. 밭이라 하는 것만 씨를 그냥 키우는 게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전라도는 밭이 안 좋아. 그냥 올라가라고 해놓고는 밑에서 흔들어버리는 거죠. 있 <웃음> 이거 망해버리는 거요. 제주 없으면 떨어져 버려요. 참 거야간 동네예요. <웃음> 에, 이게 건쳐야 돼. 그리고 이제 남북이 통일돼. 이제 숨을 가슴을 펴고 웃으시오. 너무 배꼽이 아파가지고. <웃음> 내가 이 배꼽도삼. <배꼽도사입니다. 웃음> 이 배꼽을 닦고 말아요. 배꼽이 이렇게 커야 되는데 적은 사람은 고집이 있어요 <웃음> 거기까지 가면 이제 복잡하니까 우선 이제 남남복녀라 남북이 통인데 남쪽은 남자가 잘생겼어요 응? 여자는 확실히 이북이 잘생 그렇죠? 마요미 봤죠? 김현이 하나만 봐도 뭐 옛날부터 평양 기생하면 이거 아니요 응? 남쪽 여자들은 되게 호박이에요. 그러니까 남쪽 여자들은 남편을 부처님처럼 모셔야 돼. 왜 그러냐 면은이 호박이 멋있는 놈 만났으니까. 응? 그래도 또 호박이 좋은 점이 하나 있어. 왜 그러냐, 그럼 보세요. 얼굴이 이쁘면 안 돼요. 너무 이쁘면은, 지금 여기도 반수 이상이 이쁜데, 이게. 이게 얼굴 까반다고 막 돌아댕기잖아. 응? 돌아댕기다 보면 이제 못된 놈들 손 타고 이제 빠지면 이제 아기를 현편없이 낳아. 응? 이 결국에 애기 멋있는 놈 나는 건 호박이 낳어 응? 그래서 옛날 할아버지들은 전부 어, 이 조강지처는 이쁜 놈안어요 호박 가 많이 이제 내당 많이 물어 딱 놔두고 돌아댕기는 거예요. 응? 요새 사람들이 밀어내 그 관리하기 힘들고 이쁘면 해둘러가는 게 많지 않아요. 돌아댕기려면막 옷만 입으니까. 호박은 나갈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통치만 하나면 끝나버리지 않아요. 어쨌든 남쪽이 이거예요. 결국에 남쪽이 이건데, 만주 일대가 들어오면 아주 좋습니다. 8천만, 8천만. 우리 한민들. 세계 응? 합치면 8천이 넘어 원래 우리 한국 사람이 일당백 아닙니까? 응?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세계 인구가 52억 좀 넘는데 우리 한민족이 8천이 넘으면 어떻게 돼요? 일당백이니까 게임이 안 돼요 응? 우리가 화합을 해버리면 은 이스라엘 민족은 완전 이삭이나 주세요 아, 우리가 안 해봤어. 올림픽 할때 우리만 해도 4등 했잖아. 만북크 하면 뭐이든지 하니까. 기능올림픽은 십몇 년은 1등 아니오. 이 머리가 워낙 좋거든. 응? 남북이 합치면 2등. 다 합치면 1등. 세계 제일이 가장 우수한 민족이 한민족 그래서 이게 미국놈 서련놈이 알고 화합을 안 지키잖아. 계속 그냥 양쪽을. 거길도 통일시켜놓고 우리를 계속 해먹이죠 이건 우리가 잘못해서 그래요 응? 미국놈한테 잘해야 됩니다 일본놈처럼 미국놈한테 잘해야 돼 응? 우리나라 사람 단점이 한 가지 있어 조금 더 해도 돼요? <웃음> 이거면 뭐 오늘 이러다가 밥도 못먹고 정해요 밥안 먹으면 주지수님은 수입 잡는 거예요 응? 이제 바쁘던데 하나만 더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나라 사람이 다 좋은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중도 마찬가지인데 씨가 한국 종이니까 감정이 앞서는 거 이게 대단히 안 좋습니다. 민족성 가운데 제일 좋은 건 지혜가 넘치는 건 좋고 반도 기질이 단점은 변덕스러운 거 이게 대단히 나쁜 거예요. 그게 감정입니다. 연보로 해도 그래요. 스님들이 이제 국제적으로 모여서 연부를 해보면요 똑같은 반야신경을 해도 틀려요 에, 중국 스님들은 대개 보면 지적으로 합니다 응? 에, 그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색구 짓구 시공 공짓구 시색 나는 처음에 그 소리 듣고 무슨 나이런 뽑은 줄 알았어요? 무을 짓고 짓고 이래가지고 그런데 왜 일본증은 안그래요 일본증은 아주 의지적으로 해요 응? 뱃놈 기질이 있어가지고 이 풍랑을 만나면 끝까지 저어야 되잖아요 응? 그러니까 아주 군가하듯이 원래 군가가 독경에서 나왔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꼭 이렇게 하더라고요 세쿠제꼬시공제꼬시 아주 웃겨요 응? 진짜 일본 놈이 독경인지 군가인지 구분 못해요. 응? 의지가 약하면 안되거든 의지가 응? 근데 우리나라 중들은 안 그렇습니다 응? 우리부터서도요 그 반야신경 허락하면 꼭 이렇게 리듬을 딱 잡아야 되는 됩니다 응? 그러니까 반도 기질을 넣어가지고 이제 감정을 딱 넣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색즉시 공공지 시색그리웠던 사람 아주 웃겨요 웃겨 응? 이 한국 기질이라 기질이 보통일이 아니에요 이거를 잘 써야지 노출시키면 안 됩니다 응? 우리가 옛날에 미웅놈 덕에 얼마나 덕본 거요 솔직히 우리가 이렇게 뭐잘 사는 게 미웅놈이 나쁜 점도 있긴 있어요 응? 뭐저 이승만이 앞제이고 뭐. 아 이승만이는 솔직히 말하면 미웅놈 앞제이 아니요 응? 일성이는 소련 놈 쪽제비고, 두놈 새끼들 때문에 시끄러운 거요. 응? 그데 그래도 어쨌든 미국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일성이한테 혼안 나고 살잖아. 응?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일본 놈 마냥, 나라가 위험하면은 딸을 참 미국 놈 아주 양공지로 싹 보내야 돼. 요 그래가지고 그냥 미국 놈 코를 싹 파먹어 버렸죠 지금 일본 놈이 이거요, 세계 응? 이 절대 감정 풀이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그걸 못해. 의지도 약하지, 지능도 부족하지. 감정만 그저 계속해서 그지러하니까 당하고 그지랄. 곤치야 돼요. 네. 그래서 권치자는 얘기인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러려면 우선 화합하도록 그렇게 해서 언제나 부처님의 자비정신으로 우리가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가 예, 화합하는 쪽으로 그래가지고 개인도 행복하고 사회국가가 복지사회국가 되도록 화합하시기 바라고 마치겠습니다. 수고습니다